장관님, 어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요 14년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한 151건이고 액수가 대략 한 2,800억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평균 대략 잡아도 한 200억 정도 되는 거죠. 어 우리나라 노동자들 사정을 감안해 봤을 때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노동자분들이 받는 고통 굉장히 심대하다. 장관님도 그래서 보내이때 관련된 질의를 받고 어, 개인적 고통이 굉장히 심대할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당이나 정의당에서 이제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법들을 좀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장관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헌법에 충돌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죠 예 헌법에 충돌 있다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ILO 같은 국제 노동기구, 우리도 가입돼 있는 이 국제 노동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어, 이 노조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배 가류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런데 이 국제 노동기구 ILO의 이런 권고와 같은 역할을 수십 년 전에 이미 한 대가 있습니다.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배우겠습니다. 예, 바로 우리 국회입니다. 1953년에 정부안으로 노동쟁이 조정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었습니다. 이때 법 문구를 보시면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 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 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안이란 문구를 넣는 것으로 정부안이 국회에 온 겁니다. 저 안은 사실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떻게 국회에서 논의가 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이 문구대로라면 부정당한 쟁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될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은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에 의해서 노조의 운명, 운영이 명랑치 않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운영이라는 것이 일시의 종식이 될 그런 염려가 있는 까닭으로 이 정당이라는 문자를 삭제하자고 라 국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넘겨주시죠. 정당한 이라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하고는 입법 체계가 좀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자, 지금도 쟁의 행위 자체에 대해 적법 한단의대해는할수 있죠. 이 법에 의한이라는 제안 문구가 들어갔는데 네. 네, 넘겨주시죠. 이 당시에 헌법이 지금과 어, 재산권 관련돼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를 가지고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파업권을 제한한다는 라 취지로 수정이 돼서 정당이란 문구가 없이 법이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넘겨주시죠 그런데 이 문구가 현재 법체계처럼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바로 바로 5.16 군사쿠테타가 일어나고 5.16 군사쿠테타 이후에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6호로 노동조합 전부 다 해산해 버리고 나서 63년 4월에 국가 재건회의 재건 최고회의에서 현행과 같은 법문으로 수정해 버립니다. 이 법에 의한 쟁의라는 표현으로 예, 네, 연결 주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 노란봉투법의 개정안 내용 자체가 이전에 우리 헌법과 현재 헌법과 유사한 거의 같은 규정체계의 재산권 규정을 갖고 있는 헌법체계에서 위헌이 아니었었다라는 점하고 오히려 현행법처럼 바뀐 것은 5.16 군사쿠테타 이후에 위헌적기구라고 지금 평가받고 있는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이루어진 작업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헌법 충돌 우려가 있다고 라 말씀하셨는데 과거의 연역을 보면 오히려 헌법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허용된 적이 있었고 허용된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된 바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노란봉투법 또는 관련된 규정이 심사될 때 법무부의 입장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주식입니다. 어떠십니까? 예. 제가 헌법적 충돌이라는 점 말씀드린 거는 이게 노동권 관점에서 보다는 이건 특정한 사람들의 경우에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인 간의 민사책을 면제한다는 조항이라서 대단히 파격적입니다. 이법에도 어, 파격적이라는 없대요. 이유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사인 간의 관계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사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민법이죠. 그런데 그 네.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노동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지고 발전된게 노동법입니다. 위원님, 지난, 그 5년간, 지난 5년간 그 다할수 있었는데 안 하신 <웃음> 것도 이런 충돌 같은 거 감안하신 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아니, 지난 헌법체계에 있었던 재산권 보호항이라든지 다른 법체계와 크게 다른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 헌법체계에서도 과거에 우리가 1953년에 가졌던 노동쟁이 조정법과 같은 규정을 가질 제가, 수 있다. 그 네네. 부분이 반드시 헌법 품고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예, 과도한 그러니까 그 선배, 부분에 대해서 예. 판단하실 때 예. 과거 연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오일의 현행법이 우리가 지금 위헌적인 기구라고 얘기하는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만들어진 대로 지금 이행이 되고 있다. 이것은 그래? 어떻게 보면 은 역사적으로도 네. 바로잡혀야 될 네. 부분인 거고 특히 우리 국회에서는 최근에 유신이 올해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여러 법들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결의안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수정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 만큼 다양하게 폭넓게 그런 사정들을 고려하셔서 입장을 정하고 입법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뜻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 ILO나 네. 이런 국제기구에서도 수차례 공고를 해오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우리 정부가 당연히 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오히려 외교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예, 겪을 그렇습니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도 역시 고려돼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굉장히 큰 복잡한 이슈고요. 지금까지 그냥... 이 이슈에 의해서 고통받고 그로 인해서 목숨까지 잃었던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요구한 것도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30초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하십니다. 그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정말 과다한 액수에 압류를 당한다든가 이랬을 때 고통이 그 가족이 무너진 고통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제가 어떻게 100% 공감하겠습니까 만은 저도 그거는 이해합니다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 간의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압류라든가 그그이손해배상책을 면제해 주는 부분이어서 그게 굉장히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그이 공감을 할 만한 케이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도 법을 이렇게 일반화하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제가 말씀드린 아까 헌법적 충돌 지점이라는 그런 것거 그런 거 평등권이라든가 이런 점인데요. 사실 그런 점들 고려하셔서 역시 지난 5년간 사실 다수당을 갖고 있었지만 추진 안 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하실 때그 부분도 사실 이게 무조건 가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문제가 아니라 그런 식의 법체의 전체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